담보가 바뀌거나 뭐 한도가 바뀌거나 한게 아니라 보험료가 바뀌었어요. 금액이 올라간 거죠. 천원 올라갔어. 네. 좀좀천원좀 네. 좀, 넘게 올라갔어요. 아, 네. <웃음> 언제 가입하는 게 음. 가장 합리적이냐 네.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잘 준비된 무예장급형은깰 일이 없다. 음. 무예지 10%던 무예지 50%던 폐지에 대한 여지를 갖지 않고 잘 구성하시는 게 답이다라고 음. 보고 있어요. <웃음> 과연...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 대표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전문가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음, 8월에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보험적인 이슈도 있는데 <웃음> 개인적인 <웃음> 네, 이슈도 네 개인적인 네, 네. 그렇죠. 네. 먼저 축하드려요 네 축하받겠습니다 늘 네. <웃음> 네, 방송에서 <웃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고객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너무 죄송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크게 결심을 했죠 네, 네. 회사를 차리셨어요? 독립했습니다 네. 네. <웃음>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분들이 항상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더 노력했는지 그 결과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검사 <웃음> <웃음> <웃음> 자 8월달에 어쨌든 태아보험도 이슈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음. 태아보험이 사실 거의 변동 없는 음. 상품인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변화가 있어서 기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음. 이번에 바뀌어지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또그 안에서 음. 음. 어, 태아보험 저희가 오랫동안 영상 찍었지만 항상 기본도 했고 네. 딥한 이야기도 했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담보에 대한 부족한 이해들? 그런 것들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가벼운 음. 이야기부터 어, 무거운 이야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먼저 8월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음. 우리가 태아보험을 30세 만기와 80세, 100세 만기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30세 만기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담보가 조금씩 조금씩 뭐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보험료라든지 가입 한도라든지 변경되는 게 없어서 사실 30세 만기는 거의 정형화돼서 갔었는데 8월이 되면서 사실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담보가 바뀌거나 뭐 한도가 바뀌거나 한게 아니라 보험료가 바뀌었어요 어, 현재상에서 바뀐 거죠? 네 네 맞아요 어, 현데생이 <웃음> 보험료 잘안 바뀌는데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그 30세 만기는 사실 보험료는 최소화하면서 보장을 정말 든든하게 들어가는 구성인데 보험료가 3만원 후반에서 많이 들어갈 4만원 초반이거든요 음. 보험료가 그러면 이 기준에서 얼마나 올라갔냐 음. 다해서 한 천원대 정도 음. 네. 엄청 큰 거는 아니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저희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봤더니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에서도 이제는 담보처럼 중요해진 부분이 납입 면제 기능이거든요. 제가 되게 수식어를 많이 붙여가지고 네. 좀 바꿀게요. 납입 면제가 어떻게 보면 제3의 진단비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보험료 납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상만 받는 기능이기 때문에 엄청 큰 금액에 대한 보상이 음.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언제 진단받느냐에 따라서 오. 그러면 진단비처럼 그쵸. 그 부분을 내가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 항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음, 어떤 부분이 응. 더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어린이 태아 보험에 나비 면제를 먼저 한번 짚어 보자라고 하면은 응. 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질병 후유 장애와 상해 후유 장애가 50% 이상이 됐을 때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양성뇌종양과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이 현대해상의 나비 면제 조건이었어. 이번에 새로 탑 중대된 항목은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이에요 어.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음. 태아가 가입할 수 있는 게구덴군 어린이 Q종합보험이고 음. 그 태어난 이후에 가입하는 플랜이 부대분 어린이 스타 종합 보험인데 네, 네. 어린이 QM만 탑재된 거예요. 네, 아 네. 그거는 어떤 것들이어야 납입 음. 면제가 되는 거죠? 팔다리가 부러져서 절단돼서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뇌랑 내장이 손상돼서 관련된 수술을 180일 내에 해야 돼. 굉장히 중대한 그렇죠. 상해인 거죠. 음. 물론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사고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맞아. 요 음. 네, 그리고 상해가 전 점점 중요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늘 네네. 얘기해오는 부분인데 30세 만기 어린이 보험에 음. 이게 영향력을 미칠까라는 거 저는 사실 좀 아직까지는 의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당한가에 대한 의심이 드실 수 네. 있지만 이게 어린이 보험 전반에서 이 납입 면제가 그렇죠.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네네. 아동기 청소년기에 굉장히 상해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커질 거다 음, 맞아요. 근데 뭐 타사도 다 하고 있는데 현대해상이 따라온 게 아니라 현대해상이 조금 더 빨리 캐치한 건 맞아.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나 음. 그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음. 중대한 특정상의 수술을 받았을 때 그렇죠. 납입 면제까지 된다고 하면 좋은 혜택은 맞아요 음, 음. 네네. 다른 회사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라는 거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천원 인상된 거잖아요. 네, 천원은좀 좀 넘게 인상됐죠. 가천담보 대비해서 7월에 가입하신 분들이 훨씬 이득인 거네요. 음... 안 그래도 7월달에 너무 임신 주차가 초기이신 분들 있잖아요. 음. 지금 굳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이렇게 밀어드리는데 왜냐면 태아 기간에 내는 보험료는 20년납, 30년납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그거는 이제 태아 동가리다. 기간에 대한 보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못하신 분들이 8월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계를 받으셔 보니 음. 금액이 올라간 거죠. 천원 올라갔어. 네, 좀좀천원좀 좀, 넘게 올라갔어. <웃음> 그래서 어? 보험료 왜 올라갔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납입면제 음. 확대가 사실은 유사함이 없었는데 유사함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와 대박이다 하겠지만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담보는 아직 엄마들한테 와닿진 않거든요. 질병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는 한 10살 넘어가야 이제 당장 뭔가 레저도 하고 어. 활동도 하고 이럴 때라고 음. 보는데 임신 초기에 문의주시는 분들은 사실 아이 천원, 이천원 때문에 뭐 7월이 더 유리하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 언제 가입하는 게 네. 가장 합리적이냐 네. 빼놓을 수 없는 그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의견이 분분하지만 네. 1차 기업 검사, 2차 기업 검사 이전에 가입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1차 기업 검사 보통 12주차 전 후에 하시고요. 네. 2차 기업 검사를 16주차 전 후에 하시거든요. 그쵸. 1차 기업 검사 전에 하는 게 유리하다는 라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1차 기업 검사 때 결과가 안 나와요. 2차 기업 검사까지 한 다음에 합산해서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1차 때 의심 소견이 있다거나 재검사 소견이 있다라거나 어, 2차 기업 검사 때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이제 제동이 걸리기 그쵸. 때문에 기다린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좋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1차 기업 검사 전에 음. 직전에 하셔라 네, 말씀드리고 난 너무 건강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데 평균적으로 가입하는 기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6주차 2차 음. 기업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마케팅적으로는 음. 블로그나 카페 이런 이런 글들 많이 보면 네. 22주 6일차에 음. 꾹꾹 눌러서 까지 버텨서 음. 그게 뭐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글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음. 22주 6일 전에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태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음. 태아는 아무리 건강한 산모도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누워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생기고 조산의 위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반이 잘못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22주 6일까지 간다 보험료적인 면에 저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위험률이 높은 부분을 생각한다면 2차 기왕 검사 전에 하셔서 어, 그런 위험률을 좀 막으시고 22주 6일 전에는 늦어도 하시는 게맞아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산도 노산이지만 음. 뭐 시험가 나기도 많아지기도 했고 외부적인 환경 요소들 때문에 음. 사실 태아 시기에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거 네. 조금 밀었다가 보험가입 안 되는 상황들 맞아. 이런 경험과 데이터들이 전문가님들 사이에서 쌓이다 보니까 음. 1차 기형화 검사 전에 하거나 늦어도 2차 기형화 검사 네. 그 설계사 입장을 생각한다고 밖에 안보여져 음, 음. 네. 그냥 사모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비용을 줄이셔라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음. 정말 그 위험률을 안다면 저 같은 아이를 키우는 설계사들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고요 음.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그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고 태아보험을 정말 전문적으로 다뤄봤던 설계사들은 청구에 대한 경험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22주 6일에 해셔도 돼요 라고 말한다면 어 간이 크다. 아, 네, 그렇게밖에 안 볼. 가입할 수 있고 음. 내가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는 정말 위험률이 크다 아예 보험을 아예 가입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정말 적절한 시기에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음. 30세 만기만큼 음. 가져가기 좋은 그런 안전장치는 없다 음. 13일까지 이제 절판 마케팅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수지 수가... 10% 지금 뭐 각종 유튜버들과 음. 온라인상에서 무해지 10%가 없어지는 거 이건 당장 <웃음> 가입해야 된다. 음. 태아보험을준비하시는 예비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음. 또 만들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아예 제로 없는 거고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조금 올라갔다가 아예 소멸되는 형태인데 이 조금 올라가는 게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플랜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낸 보장에 대한 보험료 위주로만 하는 거는 사실 10%대가 가장 낮다 보니까 보험료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미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능하다면 13일 전에 준비하셔서 보장은 똑같대 보험료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간을 봤을 때 유리하죠.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14일 전에 못 봤다. 그리고 결정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10%대로 했다. 20년 합을 다 끝냈는데 10%대를 받자고 해지한다. 그런 거는 정말 너무 하이리스크고 50%대로 플랜을 가입을 하시면 딱 50%까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 한 6, 70에서 80% 대까지 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20년 납기 준으로 봤을 때 30세 만기 플랜은 어차피 30세 만기 시점에 다 소멸되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없고요. 80세나 100세로 하시는 분들이 20년 납입을 끝내고 유지를 더 하셔서 20년 납, 20년 후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총 40년째가 되는 시점이 환금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아이가 40대 됐을 때 보험을 다시 점검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부모님이 준비 주신 게 조금 부족하거나 네.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해지해서 한 80% 이상을 돌려받고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돼요. 그래서 아예 나쁜 거다. 엄청 손해보는 거다. 이거는 아니죠. 사실 20년 납을 끝내고 20년을 유지를 했는데 그때 보험을 깨시는 분도 많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맞아. 저 같은 설계사들은 100세까지 90세까지 정말 잘 유지하실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드리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잘 준비된 무해장급형은깰 일이 없다. 네. 무해지 10%던 무해지 50%던 해지에 대한 여지를 갖지 않고 잘 구성하시는 게 답이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사연... 103만 기짜리를 10%랑 네. 50%랑 금액적으로도 비교를 해보고 환급률도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많이 나 100만 원? 총납입보험료에서? 음, 네. 20년 납입세만기를 제가 구성해드리는 어, 종합플랜에서 음. 총납입보험료를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 안 돼요. 그 차액이. 월보험료는 3천 원 정도 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 50% 플랜이 쭉 나오고 나면 보험사들이 그거를 음.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네, 대안을. 음. <웃음> 저희가 뭐 상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납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들을 음. 충분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고객님들이 이거는 합당하다고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자료들을 좀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걸 바라는 거죠. 대표님이...